여기 밥 위에 와있죠? 여기, 여이여거 지지라고요. 햇빛에 보니까 있잖아, 음, 그 털. 음. <웃음> 꼬실라지지, 꼬실라. 이게, 이게, 이게 그 사람들이 할때 음. 털을 꼬실라는데 또그 사이에 자란 거야, 이게. 응, 음, 다 꼬실라셨어. 더러우니까 파야 되는데, 깨끗하게. 기속. 응. 음. <웃음> 이게 기속이야. 파지네. 이, 이, 이, 속에서 나오자, 이렇게. 응, 음, 깨끗하다. 돼지 머리인데 뼈를 다 빼가지고 이렇게 냉동해서 파는 거 사왔어요 혓바닥은 또한벌벗기내야 되니까 뜨거운 물을 팍 붓고 닭.. 그 닭발 벗겨되이게 벗기는 거야 <웃음> 아이고 진짜 내가 내가 별거를 다해 정말 아유 됐어 오케바리 이 깨끗해요 자 돼지쌈은 양념을 하겠습니다 일단 된장을좀 넣어주고 풀어야 되는데 그냥 도대넣 너무 지가 풀어지겠지 파 이거는 팥뿌리 말려놓은 거 청양고추 매콤하게 청양고추도 넣어주고 카레가도 좀 넣어주고 감초도 좀몇 뿌리 넣어주고 또 커피 소주 반백 정도 넣어주고 양파는 이게 껍질채 깨끗하게 쳤어요 껍질이 좋, 좋으니까 두개 넣어주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마늘 뚝벅뚝벅 썰어서 잘 우러나라고 생강도 뚝벅뚝벅 썰어서 원래 돼지 이거 머리 삶은 데는 한약재 또좀 넣어주면 좋은데 한약재가 없으니까 이런거만 넣어서 삶아야지 이제 푹푹푹 끓으면 돼지끓기를 넣어야 돼 이게 이제 꿀꽃의 국물이 이렇게 끓을때 넣어야 돼 자, 이거 햇바다. 햇바다 맛있어 삶으면 우와 돼지 머리 들어갑니다. <웃음> 한 시간 뒤에 봐요. 짜자자잔 <웃음> 고기가 맛있게 끓고 <긁고> 있어요. 돼지고돼지고다 <웃음> 익었어요, 이게. 소스 들어가면 다 익은 거예요. 한 시간 끓였네요. 아까 잘라서 넣으려다가 생고기 잘리기 힘들어서 그냥 넣었더니 아, 익었지, 요. 음. 기차기겠다. 이야, 정말 맛있겠다. 혓바닥. <웃음> <웃음> 이제 놨다가 물이 빠지면 쫄면서 꽂 것이다. 새우젓. 양념을 해야 돼 이거. 내가. 내가 담은 새우젓인데 도마에다 이렇게 다져야 되는데, 도마 묻히기 싫으니까, 가위로 이렇게 잘잘하게 잘라가지고, 고추 좀 썰어 넣어야지. 여기에 마늘도 좀 넣어주고, 마늘. 맛술 조금 넣어주고. 새우젓이 짜니까, 물을 좀 넣어줘야 돼. 이렇게 고춧가루. 어디 썰을까? 응? 어디 썰어? 귀대기 귓대기 썰어? <웃음> 귀대기가 제일 맛있어. 떼기! 반쪽만 썰을게. 음. 이야, 맛있게 생겼지? 음, 맛있게 생겼다. 혓바닥 좀잘르고 <웃음> 골고루. 이렇게 팔잖아, 팔 때. 조금씩. 소가 있어 이러면 썰고 <웃음> 꼭순댓순대집 장사하는 것 같아 <웃음> 돼지코 거꾸로 <웃음> 다졌나? 잘 모르겠다 우, 일단 이렇게만 해, 찍어서 먹자고 안주가 좋아서 막걸리 한잔 먹을게 반 잔만 너무 많이 먹으면 또체니까와 맛있어 김치에다가 이렇게 싸서도 먹고 또 새우젓에다 찍어서도 먹고 음... 풀맛이야 이렇게 돼지 머리 뼈 발른 거 사갖고 집에서 이렇게 삶으면 돼지 는 하나 안 나요 근데 내가 하나 빼먹었더라고 올기수입을 넣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넣었어 얼기수입도넣었어요 먹느라고 <웃음> 그래서 이렇게 돼지 머리를 집에서 맛있게 삶았어요 감사합니다.